아니, 이분은... 킹산문 에이스님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TBS랑 하는 것 같은데, 아, 이번 오픈이 아니에요. 저기... 산문 에이스님일까요? 우와 시기 많노 안타해 이거 어떻게 막아전안돼안돼해안 돼. 안안 와, 살았다리! 이분, 그, 보고 좀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보고 좀 배울 게 많아요. 이봐, 이런 거. 아우! 와, 콤보. 빨리 나어 나이스 겟 <냇레딧> <냇레딧> 레디니어냐 <냇> 와 너무 좁다 너무 때릴려 오우, 야, 좋다. 여기 가나요 좋다. 오우, 할아. 여기 할아. 오 오우, 을아오 왜? 아니 방금 좋지 않았나? 와 깜깜다 깜저아들어보내 아씨 아니 왜이래 아, 원, 원, 사 이에 꽂아어 아, 역시 그런 거쓰 면？안 되겠 네. 아니, 나 횡령 포했 는데 찝 혀였 어？이 이야 맞 노？아깝다. 개사기해지 진짜 이건 좀 너무 한것 같아. 오늘 내가 당한 거잖아요. 저거 그대로. 아, 맘없어 원투가 왜 씹혀요? 아니, 원투가 왜 지냐고? 1 4에 사이이 안좋네 이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그래 아이고 맛이 나면 잘안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어요안 돼. 이 아. 오. 와. 당다 파이트. 두 렛. 뭐야 봐. 어? 어간다. 두 와, 와, 아, 어, 너무 잘한다.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가지 않은. 아, 예상하고 있었어. 우와. 반반반어왜 뭐. 어, 이거 들게 없잖아 어, 뭐야 뭐야 아 잠깐만 이비스 왜 이렇게 나냐 우와! 우와, 4초 먹을 뻔. 좋아요. 어, 안한다데안 때려도. 에헤이, 원1 아이야. 오이씨. 씨. 아이고 두 번째 걸렸네. 어예 강이 나와 있었고. 할 걸. 아저 뭐야. 양발 할 걸. 아 신이 어, 날어어 상대분도 풀장이었구나. 안 맞을 각이라. 띄렸습니다. 오, 당연하다. 잘들었데 아이 뭔어가야 이거 아 이게, 이게 안 좋네요 저게 기원 아잉. 우와 빠다 아잉 이게 안거리네 어? 이이오와 <목소리도> 아이 맞을 거 라운드 2 파이트 어 왜? 어, 뭐야 아니 아니 잠깐만 왜 맞냐고 자꾸 아니 우와 이런 각을 이렇다 안 닿나? 아유 다행이다 아유, 헷갈렸어요. 오야, 어, 럭키. 이런 게 없까 아닐까요 카즈한테? 여기 안 맞네. 와. 파인데 아슬레드 밖에없어 힘들어 음, 나허드다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죽었을까? 방금. 게어 <목소리도> K.O. round 3 fight <목소리도> 와대추도 뭐야 이거? 어, 왜안 일어났는데? 대박 야, 저걸 당황하지 않고 흘리시는 것도... 스고이 하네요. 아, 형안 와? 왜 내가 났네 당연하... 안녕하세요. 애들이 솔직히 기게하잖아 어우. 에헤, 어디, 다있 아, 여기. 아니, 이거 아니지. 와. 어우. 어? 아아 어, 레아 안나갔어 레아 안나갔어 나갔으면겼는데 어디가라 뭐야 가드가 안된것도 신기하네 내가 당황했다 <웃음> 어이오 여기서 왔노 어이구야여문좌 어이구. 여러분들 섬광막타가 왜 만들어진지 아세요? 저분이 창시자 이기 때문입니다 와 저분이 창시자거든요 <웃음> 저분이 섬광 끝에 이제 잘 쓴다고 해서 닉 그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섬광 막타를 안하고 에 맞아요 저분이 제일 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섬광 막타를 안하고 다들 지3 막타 이제 끊어서 문이라고 불렀던거예요저 가면 안 되나? 못 가나? 나이스 하하 <웃음> 콤보 보석 이아 제발 데비를 하면 안돼 뭐한거야 나 이거 나 왜했지? 갓 <웃음> 가즈야로요 강탄은 아니고 4회전인가? 거기서 떨어졌어 어 앉지도 않았어 꺾고 아, 안 돼. 뭐야, 개달키론. 아 얼마 안 돼? 아우, 미친. <웃음> 성광 막타를 안쓸것 같은데 계속 쓰셔가지고. 오 뭐야? 네. 아슬랜 대교사다 이제 저저갈 저 필요가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저저 저, 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져 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거 고마 데려 둔 고야 4 5 2 5 5 5 5 괜쳤냐 아이디로. 으에헤헤 보네. 아이, 타이밍 꼬였다. 짬발 들어갈 줄 알았다. 너왜 앉았니? 와, 멋있다, 콤보. 강인의 스웩기 느껴져. 어, 무서워. 어, 형. 해볼라, 실러. 어, 다 와, 타이밍이 되게 무섭다. 하단은 딱 맞고. 아왜자꾸 여지 아니고 어 무서워 아야야야조심하자와 오. 파이트. 어. 어? 어 야, 대, 아. 아. 야 대박 깨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대박 대박 대박 어, 짠어왜 어, 맞아 아이고 오유 예,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안 다행이다. 아, 넘어가냐? 다행이다. 할것 같은데. 헌터 가서 끝나길. 기원권. 나이스. 아 어? 아, 와, 초폭일 줄 알았는데. 쩐다. 어, 안 불러서. 아이, 멍청이. <목소리> 오나 o h 이 이거 몇 번이야? 공격했나? 어 다리가 어 이거 다 맞을 거 있어. 아까는 좀 쓰시다가 내가 그러니까 좀 가드를 하니까 안지는 나. 어 이걸 에 빨려 들어갔다. 어예. 그 와립은 시즌 언제 끝나요? 라운드 1. 파이 와, 많이 어 아이고, 내가 맞감네 빵, 빵. 와, 콤보 센스 된다. 오, 어, 왜 와도 아, 어렵다. 어, 아, 아, 아, 아, 어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 추기 어, 아 다행이다 가위바위보로기 에잇? 하아 어, 엘러브4는 이제 안쓰는구나 어디가니? 아또 킹삽 어왜 맞아? 아니 이거 맞을게 아닌데 왜 잽이 들어오는거야 가드했는데 Hello? 응? 아 늦었다 리치도 안될거 우와 이게 뭔 콩보야 아이고 초풍이 넘쳐아 그거 쓰바 어디와 제발 이기다 여기서 보름 가져와야돼요아 롤레 감사합니다 요요 아, 오, 같이 와, 같이 왔어. 아이다 와, 와, 천재, 제가 이게 계속 안 낄래? 아, 뭐야? 안 써. 이제 백대시 초폴 바로 쓰시네요. 와, 대박이다. 대박 오소라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왜 3시간이야 1시간 주러 는데 <웃음> 오! 또왔 아, 3시간 들어. 여기 어떻게 피하지 마. 안 돼. 너무 박사다. 아이. 나. 아, 빵이네. 아비요 눈판 같까 아. 이게 피해진다고? 어우 딱 안졌다 아 타이밍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스 개다잉 그거 아냐? 이게 안돼? 아! 안나가! 안돼 안돼! 안 돼. 나이스! 대시 팔꿈치 대팔 아 무서워 어. 아 그만 쏘요 아니 저거 왜 자꾸 맞는거야 나도 맞는다도 신기하다 다섯까지 빨려도네 어헤 <웃음> 야, 씨 대박이다. 와, <웃음> <웃음> 아니 저 선감 왜 자꾸 가잖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이고 다행이다 아니 이게 왜 걸려 안간데 아냐? 아 에바다 완한데이바리라고생각 이오 아... slime 어 신기함. 아.. 야.. 대박 진짜 지금 현존 저기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잘해요 되게 이번에 나오면 2등하고 이번에 나오면 1등하고 장난 아니에요 아, 쳐보일줄 알았다 당연히 와아 커버요 이렇게 때린다고? 아당행이다와당행이다 이따까지 썼어 당행이다 이따까지 썼으면 들캠하고 죽었어 오예 와, 매진 숫자, 너 오졌다, 이. 까비 이게 안 돼? 디디도 다행 뭐해 봐 오케이 축이 안 좋아요 아 뭐야 아이 뭐해 오이야들캐 아이고 꼬라지 아 거기서 와나 드디어 못먹았어요 드디어 안먹았다 와한열번 맞고 한번만은것다 아, 여기서 걸리냐. 아. 저기서 좀 나와있었다 생각했는데. 극광이 돼버리네.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헤좀 <웃음> 해야 되는데. 어, 한 번만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어이구 어이구 개쎄 맞았다 와 어디서 어디까지 가자 가자 자파이라 이거... 아, 어이, 왜... 아니, 두께가 있는 거구나. 약효가 없어요. 가 없어요. 아, 가져왔는데아이스 어, 아니야, 콤보? 아니 너 뭐해? 아이 큰일 났다 와 다행이다 아 방금 저 끄는 것까지 좋았는데 순간 카지한줄 알았어요 에디가 안돼 다행이다 아, 아고생하습니다아고습니다 아, 빠른 스킵